살려주세요! 김미야 일로 와! 당장 일로 와! 당장! 오잘 살려주세요! 일로 오라고! 김미야! 너 성적이 도대체 이게 뭐야? 빵집 자리가 도대체 몇 개냐고 대체! 엄마야! 난 커서 아이돌은 마스터가 될 건데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요 어소리 음, 그만하고 너 다음 시험 성적 평균 60점 넘으면 그래 엄마가 소고기 무한 뷔페 데리고 가줄게 어? 진짜요? <놀람> 그래 엄마가 한 입으로 두말 하는 거 봤어? 어? 아짜! 아 그럼 독서실 가서 공부해볼게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공부 머리가 없는지 오늘부터 정말 공부 뿐이야 꼭 평균 60점을 넘겨서 소고기 뷔페를 가고 말겠어 어, 감자 축구 맛있겠다 가인 가인이라이... 이래 누가 독서실에서 저렇게 아작아작 거리면서 과자를 먹는 거예? 야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네. 아이 가서 한마디 하겠어. 저기야.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과자 씹으면 안 된다고요. 저 저기야. 응? 에이. 에이, 도저히 못찾겠다! 야! 그만 먹어! 어. 어. 어. 어. 저, 저, 저기요... 어. 어. 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진짜... 내가 딱한 번만 참는데 에이, 에이. 에이. 저런 사람은 무시하고 지금부터는 진짜 공부야. 에이. 왜? 뭐랄서 오리꼬리탄 청국장 냄새가? 어? <놀람> <놀람> <놀람> 아이 씨저 사람은 <놀람> 그니까. 아이 가서 발좀저 저기야 반대쪽 자리인데 그쪽 때문에 냄새가 나서 집중이 안 되세요 에? 그러세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발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싫른디요 왜요? 내 맘인디요? 발레리나와! 친는데요 아! 오오오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끼리> 도대체 여기 도서관은 뭐야?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잖아. 그래도 참참 참아. 지금부터는 진짜 공부뿐이야. 평균 60점을 넘어서 꼭 소고기를 먹고 말겠어 리아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아이, 걱정되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에 가봐야겠어 음... 음, 어? 음, 음. 자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누가 봐? 아이, 누가 본다고 그래. 자기야, 뽀뽀. 음. 아이, 자기야, 나 부끄러워. 아이, 정말. 음... 음. 음. 음. 아또 시작이네. 그냥 내가 참자 참아. 아유 근데 자기야, 나는 춤잘 추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던데. 그만은 또, 또 나지? 마침 저기 봉이 있잖아? 자기야잘 봐? 응? 자기야 봐봐 내가 춤을 보여줄게 어우 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멋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저렇게 예. 섹시 저렇게 섹시한 남자 세상에 머니 말도 안 돼. 에이 진짜 못어주겠네 저기야. 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그렇게 춤만 추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함... 잠깐... 너 근데 어디 보냐? 뭘 어디 봐요? 그쪽들 보고 있지! 너... 내 여자 봤냐? 어머! 뭐? 네? 제가 그쪽 여자를 왜 봐요? 난딴건다 참아도 내 여자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거든 어머, 자기야! 완전 멋져! 아니, 응? 내가 그쪽 여자를 도대체 왜 쳐다보냐고. 응. 자기야, 응? 세상에 모든 남자는 내 빼야. 물론 나 빼고. 엄마, 음, 음, 음, 어머, 어머, 음, 자야 음, 음, 어머, 감동이야. 야! 허허합니다허람허 어, 어, 어, 다람쥐 다람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고허허고허허허허허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못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다람쥐, 다람쥐. 먹방이란 건 말이야! 어? 비켜! 비키라고! 비키라고! 비켜! 으아유 먹방이란 건 말이야!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야! 으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아아우마이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할 건데! 어? 너 일들만 하고 나는 못하냐! 어? 어 김이야? 너 no! 엄마! 어, 뭐, 뭐. 공부하라고 도서실 보내놨더니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도서실에서 밥까지 먹고 축까지 쓰고 있, 시끄럽게 하고 민폐를 민폐를 다 끼치고 있어! 당장 일로와! 어, 일로와! 어, 어, 엄마 저기 그런 게 아니라고 억울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나마 내가 다 맞는데! 일로 안아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